이 문화에 고수천 전진의 여으로 수조 가라하며 주사 형상하며 소환 순화하며 여인 장년하며 이라육시로 선도 지조 예도하나 정전 공격으로 조통을 따라 하시니또 무로 가로데 부처님께서, 살아신 병 속에, 병 가운데에, 윤생으로 하여금, 바람을 이렇게 고 그죠? 바람을 수조하며, 또, 현상 불상이니까, 등상들이란 씨, 또, 태아 불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서로 맺혀서, 부어 짓기라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또, 산을 태우고, 꽃을 흩으며, 또, 장명 등, 장정한다고 해서, 즐기는 게 밝힌다. 그래서, 이제, 장명 등을 켜며, 낮타 밤으로 육시로, 연 옛날에는 낮에도 육시, 밤에도 육시, 하루에 7시라고 했다. 밤나 육시로 행복, 행복로 하는 게 속밥을 가서 변경도는 거는 그것도 행복라고 하는데, 행도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재절를 가지고, 그 여배 등으로 하여, 이런 가지 가지 공기를 이루어서 다 불교를 성취한다고 이제 하시니, 야주의 관심이 정석재행이라 하는 설계시사가, 응, 험한 야이다. 형에 대 이렇게 분명히 서류 나는데 지금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많이 어디 마음만 가나는 것이, 에, 모든 생을다섭박했다고 했다고 하네그 병전에 여러가지 서류 있는 거나, 이 마땅히 망한 짓이 아니야. 그것 그를 쓸데없는 그런, 제주장이 마르소에 나왔겠느냐 네. 뭐 이런 의심이 나왔죠 과발 군소선경의 유무량 아, 방편함이 제 가베카로 백지천그께서 말씀하신 바 경이라 한 것이 한량 있는 방편이 있는 것인데 이육세중이이두근성멸하야부어 심신지이 하세 이게 정의이운게 정하고 그게 아주 불안한다 그러니까 지혜가 좁고 가열해서 신이 깊은 이 깨닫지 못할 때 그러므로 소위로 가 유사하 유무유를 예, 하시니 그러면 이제 이 우리가 눈을 볼수 있는 모든 상태에서 좀위의그 이를 늘려서 그걸 각자 해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무의 네 진리를 비유하신 것이니 약도 평수여행하고유지교육 하여 희망 택토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택토지 무의시청이라면 이제 다시 안으로 자기 마음속에 수용을 받지 않고 에, 경제를 말씀해 놓은 그대로 모양이로만 집착해서 오지 다만 밖으로만 교하여 그런 것으로도 복을 얻는다고 희망하는 것이 그 대장장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온 가람당은 문위로된 차원 청정초 양이 가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역시 이은인도의말이다니다이 나라 땅에서 말할 때는 그 청정초 깨끗한 고식, 그것을 가람이다입니다. 양 연재 풍도 가야 산정육군 하며 신심이 가면 하야 뇌에 청정하는 시직수 가람이 와요. 마음이 길이 마음 속에 모든 게 담긴 한들이죠 이런 것은 제하야 항상 입구는 깨끗이 하며 몸과 마음이 가면하야 허투러지지 않고 그렇죠 정정해서 가면하답니다. 그렇게 하고 안과 바같이 정정하면 이것이 꼭 바람을 지는 것이됩니다. 보통 네, 정문자고 해서는 중으로 제가 상을리고 기존 올리고 더드러펄리고 이것도 법당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다 자기 마음 생각나는 뜻이죠. 마음이 닿는 것을 법방이 짓는다 이런 뜻이다. 그 다음에 주사 불상 불상을그짓고또 그린다. 이 주사 성상자는즉일체중생이구분또 라니 불상을 조성한다, 이렇게 하죠. 고상산불도 조성하고, 평화 불상도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이, 곧 일체의 중생성이불교를 구한다는 이럴 것이다. 구하니, 위수제각형을 하야, 가상, 열의, 중 예상, 이른다, 라 모든 각형을 닦고, 각형을 아시죠? 우리 마음속에 항상 지혜 관찰. 만년이 일어나고 있는 즉석으로 깨닫고 알아차리는 이가치이구나 요걸 항상 닦고 하는 것이 여러 지능의 묘상을 가상한 겁니다. 그 실제에 가상한 것이지. 주도 주의 근동기 그 소장자리 어찌 새로 을이고 그를 먹히고 진동바를 말한일지요주어로그 헤탈이자는 이 집으로 이로하고 이, 아, 이 법으로 이로하고 이 지혜로 이공장하고삼시경제가 있다 한 일로 이, 이 모양하여 영유신제 지혜로 불성하고 별 입체의 기회를 모종하여 영유공장하되일부경구하면 자유소지 지경이 상하나니 그러시오. 그렇죠. 그러므로 음, 폐탈을 구하는 자는 몸으로서 이제, 화로를 삼고, 영광로를 삼는다, 이 말이죠. 뭐, 삼고, 도주로서, 돈을 삼고, 지혜로서, 공장, 이 기술자라는 뜻입니다. 공장을 이제 삼고, 삼지정제와, 이따라일로 이제, 모양을 삼았던, 이제, 여태껏, 이제, 철제, 이거 처리라다 가타설이 사람은 이젠다. 삼고, 몸속에 있는 신호불석을여태 관련해서, 일체의 정물이라는 그, 그, 덩속에, 그런 큰 털대 속에, 둘을 넣어서, 가르치니까 같이 밖으로 생활해, 하나라도 결부한게 없으면, 빠진 것이 없으면, 자연이 정형에 상을 갖다 성취하리라. 다시 불성성취한다. 정육, 구경, 상기, 이의의 법이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구경에, 상주하는 문의의 복신다 영원히 문의시장 성의 어, 상주 복신이다. 빛이 문의 개지 법인이라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유이에 그런 대하고 무너지는 그런 법은 아니다. 다입니 야중의 구도가 돼, 그래 조사 증명하는 귀가, 어, 처벌 성공, 동공을 위하려, 이제 뇌를 구하되, 이 증언을 이제 부, 아, 붓고 그린다불상이 짓는다 하는 뜻을 알지 못하면 무엇을 의지해도 공대성취한다고 말하겠느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그 향입니다. 영원에는. 오분향 자석가지향. 또그 소향, 장, 역비, 세강, 유상기향이라 향을 켜린다 하는 것도 또한 세간의 모양이니, 상영의 상영을 말한 것이 아니다, 아다 내시, 무의, 정법의 상이이 예, 이것이 무의. 그죠? 정법의 상영이, 흔적, 취혜 하며, 당, 무명, 악업, 파야, 신경 소멸이니라, 모든 그 더러운 냄새, 이런 것을 이제 불어 태워버리고, 끌어버리고, 무명의 악한 옷을 끊어, 다하여금 소멸하게 하느니다 성에 소멸한다는 하느니라, 이정법상의유오종하니그 정법의 형도는다섯 가지가 있는데, 다섯 가지라 하느니라 하느 따로따로 다시 는 것까지 한 형이 다시 가지로는게 되게 한 것입니다. 다섯 가지 있는데, 일자인 계량인 석세인 계량이 되니라, 소위 민단제약하고 문수제생이이런다 늘 모든 악을 끊고, 늘 모든 성을 닦는 것이고, 이단은 정의한 의미, 소위, 심신 대승하여 심내 대승이요. 둘째는 정의한 이른다. 깊이 대승을 믿어, 말이 대변치 아, 에, 않는 것이, 예, 대, 에, 대변함이 없는 것이고, 삼간 세상 이니 소위, 상호승신에 내외의 관찰이요, 셋째는 지혜의 상, 그죠? 세상이니, 그 이른바 항상 몸과 마음의 안과 바깥으로 내외로 관찰 하는 것이고, 과간이 세탈의 상이니, 소위 문간 입체 문명 결박이요, 또는 세탈의 상이랍니다. 이런바 문이 입체 문명, 우리 책임의 결박을 끊는 것이고, 5장은 탈지견 향인이 이런 소위 각자의 상대나 풍달 모임이라. 5장은 해탈의 지견 향인입니다. 해탈지견의 상인이 이른바 각자로 하고는 항상 달가서, 하고 는항 그 상, 풍달 가서 풍달를 하고 그림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5장이 향인입니다. 역시 5장이 어, 명최성성이라 이와 같은 각회까지의 상의 이름은 세상에 상이 없답니다. 이런 인상에 적힌 상이 없답니다. 세상인들이 세상에 뒤질 때가 없나니 둘이 제세일에 영제영 영재, 제제자로 이지혜 화로 소여시인가 보상하여 공항시방 이제제일이 어느인 그저는 세상에 계신 날에 계실 때 모든 제자들도 하여금 지혜에 불러서 이와 가수는 뭐가에 가수로 따지면, 가수는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가에도대 선을 태와 시방에 입체 모든 부정님에게 하게 하셨건을, 금시 중생이 어치 병근하야, 불에 열에 진신지 하고, 그죠? 거서의 중생이 어치 하고도 금기가 아주 둔해서, 병근이거든? 런데 열에 진실한 그 뜻들을 알지 못하고, 유당, 외화, 하여 소, 세간, 신당, 구유, 지뢰기상하여 신앙, 복고, 항의, 은하, 가도지, 비어. 또 이제, 바깥 불,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그, 이제 그런 불을 가지고, 또세간의 신당, 신향이다, 또 뭐, 전당향이다, 또 분육의 상이다, 미칠에, 미칠에 그런 상을 우고 근데, 그런 것으로 서 먹을 일 없는다. 복도를 이제, 희망 하고 있으니, 어떻게 가해될수있는그 네.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형이, 형이, 옳은 것은럼 이렇게 뭐, 그렇죠? 그 수, 옳은 거가지고 방은 뭐, 모이 따갖고, 그렇죠? 독도가 씹을 것이라는, 그, 그, 지금, 왜 그리 좋아하겠는데. 그건 모르겠다니다 꽃도 마찬가지요. 그 다음에, 산하. 그 여러가지 나왔습니다. 이산화자도 응, 역시, 라 꽃도, 옳명 땅, 땅, 땅. 이 뜻이 마찬가지입니다. 창으로 비유했고 물에 비유했고 저세 비유했고 꽃에 비유했고 그렇죠. 저희 영선 정법 제공도 거하야일정하며사실되지않이성하야 보시 장엄이 이른바 정법에 그렇죠. 정법에 모든 국력의 꽃을 연생 하여 유정 모든 중생에게 이제 예, 영생 영입하여 이제 도와준다 이렇게하며. 네, 그거 하트, 있고, 이제, 이치지진의 성품에, 헛, 헛, 헛, 헛 이제, 이치의 성품 가설이고, 모든 이제, 자음을 이제, 벗어는 것이니, 자 공덕하는 이 공덕의 꽃은 불쑤의 진탐이라, 그정도서 이제, 진탐하시는 바다입니다. 공정상조하여불정인 상조, 이불쑤분경이래상조하여무주라 기하리라, 시골에서 떨어질 시기가 없다. 이런 꽃이다. 세상꽃이라면 음. 아무리 꽃이 좋고 아름답고 향대에관한다할 음. 때라도 뭐 시간이라면 시들어져 버리고 뭐 거기 싫고 썩고그렇다니다이 꽃은 시들어는 그런 꽃이 아니다 음. 약부유니이3년시의 과학하며 회뿌무량이 은이와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와 같은 꽃을 이제 흡는다고 하며 도구도 없는 것이 환경 없거니라 야간여래가 연재교자와 그 중성 적으로전전염제하며 성상초목하여 이산화라고 하는 것은 능일시촌이라 또는그때 모든 제자들이랄지 또 모든 중정들로하여서세간에 우리가 눈을 보였고 운색깔에 기단 이 날지 또꽃이날지 이런 것들을 가위를 잘라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초목, 풀이나 나무 손상케 하여 그런 것으로 또 산하를 삼았다고 한다면 그, 오치마라 대동산을 봅시다. 왜 그러냐, 소유자 하오. 김동계장은 어, 제 천지 삼만만상의 불경 조건이니, 오성다도 유핵 대조온. 조건에 놨죠. 청정한 개를 가지는 방은, 모든 천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세상에서 천지 삼만만상에 있어서, 그걸 한두 개라도 싸우지 않고, 나무 하나로 싸우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자기가 실수로 잘못해서 이제 성장하게 한 것도 큰 죄를 얻는다고 했는데, 왕부금자에 과해 전개하며, 상승, 만불하야후 독보요, 자기가 실수로 이걸 하버려 자기가 잘못해서 성사하에서큰죄를 <목소리도> 얻는다 하는데, 아무리 거기다가, 전례를 더 흐르고, 또 마음대로 성사하고 그런 것으로 복부를 얻는다고 하면, 여의 방손이라, 이익고자 하다가 도려 손해가 되는 것이다. 기우시호려, 어찌 어른이 있겠느냐, 어찌든 옳다고 하겠느냐. 깨달음의 부해가, 밝은 것을, 이것은 이제 비유해서 등받고 했답니다. 신도로이하으로 일체 구헥다의 자는 상의 신으로 이등재하고 일체 헥다를 관하 자는 항상 몸으로서 등대를 삼고, 신이 등장하고, 마음으로서 그 등장을 또 삼고, 신이 등대하고, 이 신, 학관 의미이죠 마음이 이제 깨닫고 헛되지 않는 신. 이것으로서, 이제 심지를 삼고 증저교행으로 인위천유하고 모든 교행이 마음으로 다스려 나가는 데헛돌이지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살펴보는 교행이죠. 이런 것을 더하는 것으로 에, 교행을 보태는 것을 삼고 지혜의 명달을 여겨등강하나니 지혜가 밝게 통달하는 것을 에, 등, 빛에 비유한 것이니, 등빛과 같다고 비유한 것이니, 상여신이같은 하야 조파 일체 문명의 지암이니라 항상 이와 같은 깨달음에 등 불을 켜서 일체 문명에 어리석은 어둠을 비추어 깨뜨린 것이니라, 문이 차법으로 정상호하면문이 이러한 법으로 정상 이게점점이 서로 깨달음을 열어 나간다면, 영능, 즉시 이등이 연 백청등 호대, 그냥, 곧한 등이 백청등을 이제 켜대, 이등송명하여 좋은 무진거로 등으로서 발견을 이어나가니까, 그렇죠. 이어서 마침내 다함이 없는거로 어, 고호장명이라 그러므로 장, 장명 길이 이제 밝힌다고 이제 이름한 것이다. 과거의 유불호대 명약 연등이시니 과거에 부처님 개성연대 이름 가로되 연등불이라 그어요이것이 오늘 뜻이 또한 이와 각권을 의지 중생이 들어 열의 방편지에서 하고 의지한 중생은 열의 방편의 그 말을 알지 못하고 전행 허망하며 오로지 허망한 것만 행하고 그런 허망하다는 것은 이제. 기름을 이렇게 빼놓고 등장 불편하고, 요새도 전공불편는 요런 것은 이제 이야기 했답니다. 집자위로 수원 세관, 소유지 등 하야 2조 공실하고며측 이겨라 하니, 또 유유의 집작함으로 드디어 세관에 요새 뜰게 기름이다. 요새 같은 뜰게 기름 아니고, 뭐, 소규다. 혹은 이제, 뭐, 전등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그 등표를 켜고는, 그냥 켜서, 빈, 빈집에 아무도 없는 빈방에, 또, 빚자 놓고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했다. 그, 그, 그렇게 이제, 가르침에 의지했다고 말하니, 기본 유호와 그 의지 잘못된 것이 아니, 냐 소유자하오, 그 까닭이 뭐냐. 불이 방, 여방, 이로지, 광하여도 상조 십만팔천 세계에 얻은 부처님께서 민간에, 한 터럭에 빚만 넣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10만 8천 세계를 비춘다고 하셨는데, 약신강이지금현주보조 시방하니, 리 나는 몸에 있는 모든, 모든, 모든, 모든, 모든, 모든, 모든, 모든, 모모두다든모다모 하게 되면 모두시방 모든, 모든, 모든, 모든, 모전 모든, 이이 모든, 모든, 모든, 모든, 모든, 모이모고 모든, 고든 모든, 모든, 모든, 모든, 모든, 모 도서지 병사와 이이익이오 어찌와 같은 세세대 등을 빌려서 이익을 삼아겠느냐입니다류 심찰, 사리, 한, 응, 불연, 화. 자세히 이런 일을 살펴본요 마땅히 그,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그렇죠? 심을 별거로 말한 것인지. 그저는 뭐가 뭐, 밤 어두워서 촛불 뭐 <웃음> 뭐 하나, 한몇개 켜놓고, 장군, 뭐, 군장들 하나 켜놓고, 아, 또, 둘이 밟고 솟다, 공격해져 놔두고, 이렇게 막할 때는 상식적으로 손을 돌아요. 말도 안 눌러버릴 됩니다 예, 부처님은 연예인이라서 그랬어요. 예. 또, 부처님은 상식적으로 그랬답니다. 지금 종이도 그런 말이 있거든. 여러분이 한 토럭 하나만 놓아도 시, 에, 10만 8천 극도로 비쳤다 비추, 하는데, 어느 종이가, 장군이. 낙과 밥이 똑같았다니다 낙과 밥이. 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이상하다. 그, 그, 해가 뜨면 이제 밝고 해가 이제 돋아올랐으니까, 동쪽에 해가 되겠다 이제 햇빛으로 밝고, 낮이라 그서 밝아지고, 또 저녁 때는 저녁 먹이 밝아지면 이고 낮에 강한 밤이 되고 그런 건데. 그래도 이제, 여러, 나는 밤에 있어는 항상 밝다, 이다이 밝은 폴피스, 그런이 어딘가 하고 살짝 뱀저그런이 보이질 않거든. 이상하다. 이, 이, 이쪽으로 밝아야 소사생은 도슨 무슨 엄마님도 광이나다입니다 반나 똑같이 항상 그러면 아마 그뭐 코르트도 이상한 문제야. 도 지금은 도통적인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 모양으로서 대복을 더 반묶고 이제 탁 이제 글씨 할때 시카드도 일반적인 것으로 이제 발을 들어 들고 가사 입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고향을 이제 보도록 가셨잖아요. 예. 그 배치는 뭐가 배가 고프십니까? 이제 뭐 세상스럽게 지창하게 말에 돌아다니시고 닭바라하고 무슨 고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 집에 다만 앉아 드시고 시방에서 손바닥에 놓고 보시는데 뭐배 고프고 춥고 하고 뭐가 있느냐? 그렇죠? 그럼 배치가 그렇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일반 모든 계병들이 다 똑같이 과연 대는은그 정도 두 발로, 맨발로 걸어 다니고 발로 옆으로 들고 집지마다 돌아다니는 도라, 친가시 일곱 지 이상 돌지 않고 자기 본천에 돌아왔다. 근데 그때 수불전자가 그런 말이 있죠. 건강력이요